양핀 것 같아요. 가죽은 아주 부드럽고요. 오래됐다 그래요. 한 10년이 넘은 옷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형님한테 생일 입던 걸 얻었다 그래요. 형님 입으라고 해서 줬다 그러는데, 입으니까 굉장히 커요. 옷을 입으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 뭐, 이거 한7인 8인치 될것 같아요. 너무 크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깨를 너무 많이 줄이면 은 손에 기장이 적어서, 한 1인치 정도만 이렇게 줄일 겁니다. 줄일 거고요. 앞판이 이렇게 쳐낼 거고요. 여기는 한 1인치 4분의 2인치 반 정도씩, 2인치 반, 2인치 반에는 5인치죠. 5인치를 양쪽으로 해서 5인치를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밀크 있는 거 보면요. 이부성이 몰아가고 써졌네요. 이런 경우는, 뜯으면 바늘 자국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키울 수는 없는거예요 가죽은 줄이는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없어질거예요 뜯으면 요 놈이 그대로 이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깨하고 앞품, 뒷품 품하고 손에 부리 통도 좀 줄여야 되겠죠 이 과정을 줄이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찍어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별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뜯어내서 잘라내고 간단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은 품은 한이 정도 줄여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가면서 적으니까 좀 적게끔 줄이고, 여기는 한 1인치만 줄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마찬가지고, 여기는 소매는 한 6인치로 맞추면 될 거예요. 7인치네요. 7인치면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6인치면 이 정도. 뭐 6인치, 5인치 4분의 3? 좀 타이트하게 입고 싶다고 그래요. 그니까 러 5인치 3분의3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뜯어내야 되겠죠. 소매를 뜯어내야만이 재단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뜯습니다. 이거는 이제 밑단은 줄일 거 아니니까. 그대로 가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여기서까지는 뜯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박을 때게 실이 똑같은 실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땀수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시작해가지고 표시가 안 나니까 한번 봐볼게 제가. 그럼 일단 뜯어야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쭉 뜯습니다 이렇게. 열면서. 몸판을 뜯는데 몸판도 이 뜯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이렇 본드로 지금 다 붙여놨습니다 이거 본드 붙여놔서 이게 삐기가 굉장히 살아워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여기는 이제 밑에 치는 1cm 잖아요 이쪽에 뜯고 나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몸판 뜯으면서 지금 보면은 우라는 지금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어놨습니다 우라는. 그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여기도 잘라버릴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여기는 1인치만 줄일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1인치니까 반인치 이렇게 하고 시접을 남겨놓고 줄여야 되겠죠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2인치 정도 2인치 4분의 3 4분의 3, 3 하면 1인치 반이죠 2인치 반 여기는 한1인치 반씩이니까 3인치. 3인치면 너무 많이 줄네요. 이 혹시 좋을지도 모르니까 조금 덜 줄이겠습니다. 1인치 4분의 1씩. 여기도 1인치 4분의 1. 얘가 맞네. 여기가 아니다는 얘기해 여기서 일자로 가도 된다 이렇게. 알지, 그렇 때게. 시접을 내겨 놓고 잘라야 되겠죠? 잘르는데 이쪽에는 소매는 뜯어내고 나서 이걸 잘라야 됩니다. 같이 잘라보면 아무리 적, 적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잘라내고 뜯고 나서 소매를 이렇게 해서 뜯어내고 나서 소매는 재단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저, 저쪽하고 똑같이 그어놔야 되겠죠? 그래 가위로 바로 잘라버리게 해요. 여기도 6인치 지금 보면은 여기는 4분의 3씩이었네요 금방 해놓고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4분의 3부 4분의 3 예정 되겠죠 여기 인치 4분의 1 맞네요 눈이 잡니다 여기 딱 한번 그, 예, 이제, 그어놓은 것은, 유도선이에요. 자동차 유도선이 됐기에. 그대로 잘라버렸어요. 우라가 밑에가 물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라가 물리니까 이럴 때는 우마를 놓고 자르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 벌려놓고 이것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음? 여기를 맞춰서 딱 했을 거예요. 맞춰서 있으면 박은 만큼 딱 그걸 잘라 버립니다. 그리고 가면서 1cm만 놔두고 밑에가 시접에 물리면 안 되죠 절대. 오라가오물떠또 뭐라 잘라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가야 됩니다. 몇 가지만. 그럼 여기도 1cm 시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 시점하고 이쪽 시점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잘라내고 저쪽도 잘라내고 다음에 걸려야 되겠죠 이렇게 오라가 안 물리니까 잘리기 좋잖아요 이쪽도 박음선을 이렇게 소매를 뜯어내야 되겠잖아요 소매를 먼저 뜯어내고 소매를 가위질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여기도 이제 잘라져 나갈 건데 여기는 쭉 이렇게 가위로 밀, 밀어도 됩니다 이거 잘하면 은 밀면 잘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기술을 조금 외워야 되겠죠 어차피 잘라져 나갈 거니까요 기서 피판만 물리면서 쫙 잘리잖아요 좀더짤 거니까 요 그리고 뭐라도 투어 내야 되겠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칼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죠? 이렇게 칼을 끼워서. 이거 잘라버립니다. 이쪽에서 잘라야 넣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라를 뜯어내고, 오라를 재단을 해야 되니까, 밑에는, 밑에도 뜯어내고 박는 게 나을까요? 밑에는 뜯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하면 더 한글찌고 더 나을 것 같아요 한글찐는 말은 전로 사투르고요 일가기가더 좋을 것 같아요 뜯어놔가지고 그럼 그러기 이전에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앞판 표시 소매산 표시 이쪽도 마찬가지죠 앞판 표시 이거 앞판이 라는 거예요 소매산 표시했으니까 일단 우라를 뜯어냅니다. 일하기 좋게끔. 이게 덜렁거리면 일하게 사놨거든요. 어차피 우라는 그대로 붙일 건데, 그냥 이대로 박는 것은 쉽잖아요. 박는 것은. 뜯어가지고, 박으면 금방 박는데, 이거 덜렁덜렁 해가지고 일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뜯어내겠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뜯어야지 손에 산을, 손에 기장을 어깨 위로 붙일거니 어깨 위로 1인치가 올라가니요터대야 되는데 실이 부꺼운 실이라 이것이 안 나갑니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칼로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양쪽 소매 우라를다 뜯어냈고요 뜯었으면 여기서 한쪽에다 놔두고 이제 몸판을, 몸판 소매를 뜯어야 되겠죠. 이거 좀 움직이지 말라고 달아놓은 건데, 소매를 뜯어내야 재단을 할거니까 그래서 이 소매를 지금 뜯어내는데, 이게 조금 까다울것 같은데, 여기 본드가 다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가죽은 이렇게 본드로 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이건 잘라져 나갈 거니까 상관없죠. 지금 여기 몸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잘라냈으니까 그런만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하기 좋죠. 축축 늘어나잖아요. 이제 요것을 뜯는 게좀 일인데, 이게 가죽은, 소매는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이 박은 선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 이 몸판은 잘라지면 나가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밑에 소매는 그대로, 박은 자리를 그대로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찢어지면 안 되니까요. 살살 뜯어야 됩니다, 조금만 땡겨도 바늘 자국이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구멍이 찢어져 봅 그래서 살살 뜯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는 이제 한쪽을 다 뜯었고요. 이제 반대편을 또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원단 같은 면을 쭉 뜯어도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뜯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을 또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다 뜯어냈습니다 후면는서면는 일단 제껴놓고요 지금 이만큼 줄일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입니다 이게. 이게 완성선일 거거든요 여기가 완성선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잘라버려야 되겠죠, 반대각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잘라버리고, 저쪽도 마찬가지죠. 반대각에. 재단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앞판은 앞판 키이 지금 앞판은 앞판 키이 이렇게 해서 뒷판은 뒷판 길위 해서 지금 암호를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데 지금 근디가 아니고 그런데 보면은 이 재단할 때요 여기만 주의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주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복 재단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초미자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판이잖아요. 앞판이면 지금 줄이는 선이 여기에요 지금. 줄여야 될 자리에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앞판이고 많이 이렇게 크게 굴린 데가 뒷판이거든요. 앞판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으면 뭐 거의 맞잖아요, 지금. 이거 이제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자를 때시접을두고 잘라야 되겠죠? 여기는 반대편, 뒤편이니까. 뒤편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부자연스럽죠? 조금, 조금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이선대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1cm만 놔두고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금을 밑에가 밑티치하고잘 맞아야 되겠죠 찜바나면 찜바나면 일본말인가요 위아래를 정확히 도장을 똑같이 넣고 잘라야만이 나중에 박았을때 짝짝이가 안되겠죠 이뒷목은 최대한 살려줍니다 그대로 그 이제 아무 재단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우라를 맞춰서 잘라놓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소매 재단을 해야 되겠죠. 아무리 얼만가 보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라를 잘라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붕 떴잖아요. 원래 패드가 있어가지고, 패드가 뚝 튀어놨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좀 아이롱으로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뒤집어서, 손겁을 대고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너무 잡다가 또 이거 타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거 이제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오라가 몸판보다는 커야 되니까요. 진정으로 잘라야 되겠죠? 아까 몸판 재단 해봤으니까 네, 반대편에도 잘라야죠 근데 이옆 품은 별로 잘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요 뭐라고 이것은 좀 내려가지고 여유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서 그래가지고 뒤 품도 봐야 되겠죠? 고단를 그러면 뒤품도 보니까 유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키워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올라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 너무 지금 톡, 좀 톡해 나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아이롱으로 됐을 때요. 잘못하면 완전히 이것도 오징어가 되어버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잘른걸 가지고 여기다 대고 한번 해 봅니다. 스팀을 줬을 때도 죽지는 않죠 애. 근데 이거또 잘못하면 은 얘가 약해가지고 많이 쭈글쭈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열을 좀 최대한 약하게 해가지고요 열은 지금 3단에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좀 약하게 해서 최대한 한번 잡는 데까지 한번 잡아주고 있어요 눌러준거이 그냥 푹 켜놓았었는데, 많이 잡아줬습니다. 열을 충분히 시켜줘야 되겠죠, 연님 어, 여기 볼까요, 한번? 잡아줬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괜찮을 때는 이런 데도 한 번씩 잡아주면 좋습니다. 이 잘못해가지고 또, 완전 쪼그라들어 버리면, 빼도 밖에 못합니다. 다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는네요 워낙에 부드러워요. 양가죽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대 테이프를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박았잖아요. 박을 때게. 민크 박듯이, 제가 민크 박듯이 그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커피어 나왔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잡아야 되는데 조금씩 주면서 잡아야 되는 니트처럼 니트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아이롱을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아주 쪼그라들어가지고 빼가 갖고를한다보요 많이 잡아졌어 이쪽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을 때 따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그냥 요 위에다 아 이용을 대면 안됩니다. 이건. 절대. 될 때는 이걸. 선을 이렇게 다 두고, 이렇는 자인스러운것 같아서 다시 잡아주겠습니다. 됐죠? 정말 좋습니다. 반대편에도 좀, 좀 잡아줘야 되겠죠? 시을 하잖아요 지금 네. 스팀은 조금만 줘야 됩니다 스팀, 스팀 저는 막아놨거든요 지금 스팀 거의 안 나오네 스팀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꼬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잡힐라나 모르겠네요. 한번 잡는 데까지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에서, 쭈그란 데에서 안에서 땡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후드가 달린 거였어요. 원래 지퍼가 있는 거면은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열이 가서 식혀줘야 됩니다. 식혀줘 빨리 떼지 말고요. 식을 때까지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면은, 네, 모양을 조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 좀더 나은데, 안에서 땡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네. 방법이 없나요? 안을 좀 여기를 좀 땡겨주면은, 괜찮을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겨주면 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이것을 당겨가지고 당겨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좋아나요 아까보다 훨씬 좀 양호한데 더 이상은 안 잡힙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테이프를 쳐서 밍크도 테이프를 쳤잖아요 밍크도 테이프 시대기에것도 테이프를 쳐가지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 아무리 얼만가 봐서 손에 재단을 해야 되겠죠 손에도 달아야 되니까 아무리 엄만가 보겠습니다. 재단을 하기 위해서 땡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12반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12반, 아무리 12반, 일단은 제가 놓습니다. 네, 이건 일단 미싱으로 가야되겠죠 소매도 이렇게 재단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져가지고 이랬잖아요 이거 좀 잡아줘가지고 재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매가 얼마냐면은 11인치, 12인치 반이었습니다. 암홀리 12인치 반이었는데 이건 그대로 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대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뜯어내야 되겠죠. 박은 자리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요. 박는데 암홀은 그대로 쓰고요. 여기는 암홀은 끝까지 다쓸 거예요. 그래서 소매 부리 쪽만 재단하면 되겠죠. 그, 이제, 재달해야 되니까, 소모 부리를. 여기다가 스팀을 줘버리면은, 겉에다가 스팀을 줘버리면 거의 이렇게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에다가는 절대 스팀을 주면 안 되고요. 안쪽에는 스팀을 줘도 되지만, 그런데 늘어났잖아요, 그금서렇게딱 잡아줘야 니다 그러면 5인치 3에서 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마라고. 딱 맞죠? 양쪽은 이제 똑같이 자라 크거든요 이렇게 맞춰 가지고 12인치면 6인치잖아요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6인치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분도 상당히 등발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12인치면은 2인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줄이면은 지금 여기 이쪽이 앞판인데요. 지금 앞판 쪽인데 양쪽으로 똑같이 줄이겠습니다. 양봉은 한쪽으로만 뒤쪽으로만 줄이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자를데릴고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서 팔통도 크니까요. 팔통도 채워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무론 지금 최대한 조금 더쳐야될것 같은데 최대한 지금 똑같이 여기를 지금 똑같이 잘라야 됩니다 지금 양쪽을 똑같이 잘라야 되고 1cm만 놔두고 1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2어 잘라놓고 그대로 똑같이 2cm, 2cm만 놔두고 끝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꼰대 붙어져놓고 있잖아요. 이쪽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같이. 다들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실밥을 뜯어내야 되겠죠? 칼로 칼을 가지고 이렇게 밑머리가 빠집니다. 거고요. 이제 그고요. 소매를, 소매 우라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소매 우라는 그대로 붙일 거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갈 거니까, 옆에만 따운면 되겠죠. 기장은 뭐 손댈 필요 없습니다. 옆에 남는 것만. 이렇게 약간, 소매는 좀 커야 되겠죠. 근데 밑에는 좀 맞아야 되잖아요. 연어막을 박아야 되니까, 약간만 크질끔 이런 것을 잘라내봐 됩니다. 이런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소매는 항상 잊어버리고 재단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재단을 해가지고 한번 박아가지고 박아야 되겠죠. 패딩이 들어있어서. 이온수나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박고, 소매 받고 소매도 여기도 테이프를 쳐가지고 몸판에만 치면 될것 같아요 소매는 소매는 몸판에만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는데 미싱에서 박는 것보다도 테이프로 니크 같은 면 박으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제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데 지금 미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박아줘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요, 가죽이 늘렁늘렁해가지고, 이대로 박을 수가 없거든요. 방금 쫙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대 테이프를, 다대 테이프를 쳐주는 것도 좋은데, 이 암홀 테이프가 더 좋습니다. 넓고, 치기가. 그러면, 이쪽이 안 늘어난 쪽이 밖으로 가게끔, 여기는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지금 정바이스고, 여기는 다대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붙여줍니다. 보여주면 바글대게. 소매, 소매도 이렇게 축축 늘어나잖아요. 이, 근데 이 암호를 치면 안 됩니다. 암호를 치놓으면은 투박에서, 이 밑에다 놓고 그럴 거기 때문에, 암호리 위에는 안 치고, 옆에만, 앞 한쪽으로, 한, 한쪽만 쳐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속에달아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그럼 한번 박아볼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판하고 뒷판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소메에도 보면 은 지금 가운데 표시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이산하고 역개선하고 맞면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여기서 박꾸려면 조금 힘들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펜을 꽂아 놓고 펜을 꽂아줬다면 소매를 밑에다 놓고 아야 되겠죠. 위에가 테이프가 붙었으니까요. 소매 암홀에는 테이프를 안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암홀을 밑에다 놓고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잡은되겠죠 스테치를 때려야 되니까요. 박을 1cm로 박는데 이 바늘 구멍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바늘 구멍이 그래서 약간 빗껴서 박을 겁니다 그래서 시접을 오므 m 만한또 제가 잘라버렸어요 가이로 먼저 자른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뿔놀발을 하시면 됩니다 뿔롤바로. 이렇 맞춰서 기술 쪽으로 하게 되겠죠. 거의 맞네요. 맞지 않고, 을 일정하게 가아야 되겠네요. 파카링이, 가지고 온 파카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약간만 들어가도,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조금만 뭉쳐서 들어가고는 완전 울어버립니다. 맞으니까 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솜에 바늘 자국이 나오면 안 되겠죠. 바늘 자국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하고 이선하고 어깨선하고 중심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가져갈 때는 루로루발라야 됩니다. 생로바발은 위에서 밀려가지고 안 되는데, 지금 테이프를 쳐서 상관은 없어요. 생로르발 써도. 그리고, 하 테이프 안칠 데가 있기 때문에, 블로루발을 해야 됩니 크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표시가 안 나요. 가죽이 쭉쭉 늘어나서, 양가죽이. 약간또맞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시접을 이제 많이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시접이 잘 맞고요, 지금. 지금 소매에 그 뜯었던 바늘 자국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패테이치를놔줄거예요걸려서 놔줄건데 이쪽은 몰아서 놓고요. 몰아서 놔도 되고요. 가위질을 여기 돌아가는 데는 가위질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쪽 소매도 달고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번 달아 봤으니까 표시는 안해도 되겠죠. 그럼 지금 이쪽 은 뒤판이니까 여기도 뒤판이잖아요. 그거도 뒤판이고 무거우니까 자꾸 떨어져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가죽은, 땀수를 5단에다 놓고 해야죠. 사단에는 5단으로 해놓고 해야죠. 여기 위로 올라갔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테이크가안 붙은 쪽이 밑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 죠 이선하고 이선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수 있잖아 요 그냥 자연스럽게 박으면될것 같습니다 잘라낸 대로 시접대로 정확하게 박아줘야 돼요 이거 땡기면 안되겠죠 자연스럽게 넣은 상태에서 이들려일입하셔가지 맞죠? 그냥 봐보면될것 같습니다. 이걸 딱 대주면 바닥에 물빌려가지고안 들어, 안 들어갑니다. 약간 들어주는 게이 자연스럽게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한 5mm 정도 안 맞을 때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땡겨가지고 찌글찌글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5mm 정도 안 맞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딱 맞습니다. 여기가 못해. 근데 이것을 갈라서 때리면 반짝이국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몰겠습니다. 한쪽으로 모는데 몸판쪽으로 몰아서 이런데 박을때는요 기적을 따내고 망치로 때려주면 됩니다. 이걸 따내고 망치로 두들겨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원판으로 스펙치 를 때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특종 미싱에서 박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은 일반 미싱에서 이걸 박으려면 이런 데는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이런 데니까 안 놔주고 이런 데만 망치로 때려주면 됩니다. 때려주면 부드러워서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망치로 한번 망치로 때려볼게요. 보면 이 턱이 있었잖아요. 지금 넘겨가지고 여기만 망치로. 이렇게 때려주면 얘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넘어져 여기도 마찬가지죠. 턱이 있는 쪽. 이제 몸판 쪽으로 때려서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가지고 지금 두꺼운 상태라 잘못하면 반에부어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망치를 해가지반노루발로때릴거예요 원래 가지고는 할때 이렇게 망치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시다가, 시다가 없으니까 저 혼자 하니까 제가 하는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망치가 이게 지금 컴퓨터 미싱인데 사진 미싱인데 망치가 탁탁탁 하면 고장 납니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은 내려가가지고 다른데다 놓고 때려야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혼자 하게되면 카메라를 위치를 옮기기 싫어가지고 지금 바로 미싱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세게는 안때립니다 저는 훨씬 부드럽잖아요 좁잖아요 바늘을 한번 지나가면서 두대하고 한번 문대줘야 되겠죠 다른데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 볼까요? 할때이실조시씨가잘 뭐 맞아야 되는 데예요실조씨를 맞춘다고 맞춰놨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끝에서 하지 말고 너로 하나로 갈 거니까 그냥 이거는 구매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겠습니다 밀려서 안나갈때는 뒤에서 약간 당겨줘도 됩니다. 될수 있으면 여기서 천천히 박아야 되겠죠. 조금만 틀어지면 금방 표시가 밖으로 나와있는거라 표시가 나 버리잖아요. 망치로 두들겨서 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항상 안에가 우라가 물리면 안되잖아요. 항상 아래를 조심하고 이게, 이 위치가 밀리면 안 됩니다. 절대. 밀린 것 같으면은, 이렇게 노르발 한번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랐다. 대로 지나갑니다.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같은데 밑에 우라가 항상 물리는 거안 물리는 거 보고요. 시접은 한쪽으로 넘어 있나안 넘어갔나 보고요.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나오는 데기 때문에 실이 위아래가 조율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 실조시라고 그러거든요. 실조시라고 그러는이 실하고 이 실하고 조율이 잘돼야만이 실이 이쁘게 나옵니다. 빼고 좀칠이줘되고잘 나왔습니다 흰색감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죠? 그럼 이제 반대쪽 해야 되겠죠 여기 가을때는 항상 천천히 박아야 됩니다 천천히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그것도 뜯어야 되잖아요 밖에서 보기 싫고 항상 조심해서 잘 살려. 안 보이는 데 뭐, 박아도 상관없겠죠. 천천히. 밀리는 같은 건한 번씩 들어주고요, 이렇게. 이렇딱 까줍니다, 이렇게. 항상 몸판 쪽을 때려야 됩니다, 몸판 쪽 옷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상 몸판 쪽을. 그렇다 나중에 항상 하면서 이건 한번 박았다가 뜯어서 다시 박을 수가 없어요 그바늘공 자국이 남아서 항상 천천히 조심해서 정확하밑에로 약간 들어줬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번 이렇게 안 나가요 또뻣해갖고 이렇게 이쪽을 좀 둘러줘서. 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오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음. 여기는 박아야 되겠죠? 이기를 맞춰서 박아야 되는데, 여기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좀 이따 여기도 망치로 때릴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손곳지를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무슨 맞춰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밑에서부터 박아야 되겠네요. 양쪽 다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번으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 박을 때는 그대로 박아야 되니까 꺾어진 선이 시점을 맞추지 말고 이 끝까지 선을 맞춰야 됩니다 끝까지 선 달아졌잖아요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부터 박아주면 되니까 요 그래서 또 같이 입자로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보고 들고 가는 거잖아요. 소매는 스테치 때릴 거아니잖아 때리기 힘드니까 왔기까지만 때려줄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여겨서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요. 여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떡김선 여기 다아졌잖아요 이쪽은 안달아져 그러면 여기 안 맞으면은 고실어요. 여기를 딱 맞춰야 됩니다. 정확이게맞추요 여기도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먼저 박아놓고요 아이 오다가 이기는 맞추기 힘든데 여기도 맞춰놓겠습니다 여기도 맞추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해확땡나와니다 어, 가중이 약해가지고요. 요즘 맞출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딱 맞춰서 이렇게딱 잡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이쯤 는 다시 한번 박아주면 되니까요. 이색 박아놨으니까 똑같이. 이렇게잖아요 위에만 찾졌잖아요 이거 들고 이거 밑에 딱 뜨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때내줘도 됩니다. 인 잘라가지고 해도 되는데요. 잘라가지고 해도 되는데, 미리서 하려면은, 그걸 먼저 때려줘도, 때려주고 해도 되는데. 그때, 여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응. 시작하는 자리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정확하니까. 그 거기다가, 일단만 딱 해야 되고, 이렇게 가만 갖다가, 바로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가버주면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요. 안에서 당겨주면 딱 빠집니다. 지 표시가 전혀 안 나잖아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다갔는지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이 달아진 쪽이 똑같이 떨어져야 돼요. 한나는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이시잖아요 그리고 어, <웃음> 여기도 해놓고 나서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맞죠?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안 되죠, 지금. 여기도 안 맞고, 오리보면안 되잖아요. 뜯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좀, 이런 게좀 정확성이 좀 필요합니다. 한쉬입법을 먼저 보고요. 박음선이 있잖아요. 박음선이. 똑같이 가야 되겠죠. 박음선이.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테이치 낮은 선. 여기를 맞추면, 밑에 자동으로 맞추겠죠? 맞겠죠? 이것을 위로 당겨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집니다. 그래서 밑에를 박으면 자연스럽겠죠? 이러면 이제 위에서 그대로 박아는 거죠. 맞는 거한번 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도 좀 틀어졌네요. 그래좀 틀어졌는데.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딱 맞춰주면 좋겠는데. 잘안 맞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응. 겉에서 때려줘야 되겠죠 아 지금 시작한 자리가 어딘지 음. 음. 그대로 그 장에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갔잖아요 여기서 틀어가지고 갑니다 이아리다 그대로 이게 빨리 박으려고 하면안 맞아요 이게 저처럼 불을 하나게해 놓고요 아무것도 당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박은 자리가 표시 안 납니다 펫이 안 맞죠? 흐어졌어도 별로 모르겠죠 이제 이것도 망치질을 좀 해야 되겠죠 두들겨서 두 개를 한 번에 놓고 가깝좀없잖아요 이거 갈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갈르는 걸로 그럼 갈라도 될것 같아요 갈르려면은 이걸 시접을 좀빠줘야 되나요 따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접을 여기서따주요 여기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접이 가지고 워서 따줘 가지고 망치로 때렸거든요. 망치로. 이것 양쪽으로 때릴 거니까요. 갈라서 한쪽으로 때리 면 너무 두꺼우세요. 항상 바글탱 밑에 시접을 잘 봐야 됩니다. 오라고 물리 남면 시접은 잘 꺼야지. 따져 났나? 불라한물리만안 되겠죠. 손으로 감각으 이렇게 해보면 은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망치질을 했으면 좋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두꺼운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맞힌다고 맞췄어야 되는데, 안맞히고 그냥 받았는데도잘 맞습니다. 저쪽이 문제인데. 까지 갈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틀어서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까져야 되죠. 잘 나왔습니다. 늘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라를 박으려면. 이렇게 해서, 망치로 한번 두들겨주고요. 잘 빠졌습니다. 여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한 땀만. 딱 그대로 딱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박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다 때 애를 박아야지 조금만 떨어지면은 이것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정확하죠 이런 데서 노하우가 필요하겠지 전혀 어디가 있었는지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건 보라마씌우면 되니까요 한쪽으로 했고요 네, 반대편 우라가 물리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박다 보면 우라가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밑에를 쳐다봐줘야 됩니다. 박스떨어져도되죠안 떨어져도 되는데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1 m m 정도 그냥 바뀌었습니다 시작했는지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아이롱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딱풀로 칠해가지고 아이롱과 한번 말하고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몸판하고 묶어줘야 되니까요. 이걸 일본말로 찌까드 되는 겁니다. 찍어주는 이 거. 아니, 지금 저기가 되어버더니지 몸판은 집어넣어 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몸판처럼 그렇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해놨고요 나중에 이쪽을 빼내기 위해서 왔기를 다 나갔고요. 밑단 여기는 아직 안 박았네요. 여기도 좀 박아야 되겠죠. 박아가지고 밑단 박고 이단에 주셔야 되겠죠. 오라를 밑단 오라를 이렇게 시험 박았으니까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죠 그 찌가대를 다 됐잖아요 이렇게 옷을 벗으면 오라가 따라 딸나 올라오지 마라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거 근데 는지질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빼내기만 하면 됩니다. 빼내가지고 창구멍만 박으면 되겠죠. 이것이 다 됐으니까 이제 빼내야 되겠죠 이쪽으로. 는 제일 먼 쪽부터 이렇게 빼냅니다. 여기도 반대로 빼도 되고요. 이쪽으로 빼도 되고. 근데 이쪽은 창고문 막을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손을 집어 넣어봅니다. 혹시 우라가 이렇게 꼬였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소매통은 몇 인치가 나오냐면 6인치가 나올 거예요. 5인치 4분의 3. 딱 좋습니다. 지금 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밑단도 다나갔고요 이 이런 거다 박았죠. 다 박았으니까, 다 이제 창구멍만 박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옷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창구멍을 박으면. 그리고 다리로 이제 한번 다려주면은 되겠죠. 마무리만 해. 이제 마무리는 다 했고요. 이라 쪽에서 지금 스팀을 주면서 지금 다리거든요. 이 쪽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보려고요 괜찮죠? 여기다가 스팀을 지금 하얗게 막 자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팀 중은 안되는 안 거예요 안쪽에서는 저도 우라가 스면드니까 괜찮지만 지금 무슨 다 끝났고요 지금 작업은 마무리만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데 쭈글쭈글한 데는좀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스팀은 많이 즈면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 조금만 줘야죠. 여기도 박은 데니까 테이프를 안에다 쳐서 박았기 때문에 전혀 안 늘어나잖아요. 이게 안 쳤으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게 엉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안에다가 아몰 테이프를 쳐가지고 그냥 다대 테이프보다는 아몰 테이프가 더 낫습니다. 다른 데는 싹 달렸으니까 다 필요 없고 이렇게 지금 오르 불로 가졌잖아요 늘어나서 그래서 이것만 잡아주는 거예요. 많이 잡아지긴잡아않는데더 이상 잡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잡고 가면 이게 또 무는 수가 있어요. 찌그러드는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응. 네. 그래서 도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컸거든요, 어깨가. 돌릴 수도 있었는데, 소매이 기장이 짧아서 못 올렸고요. 이렇게 소매통도 크잖아요. 틈도 크고, 그래서 지금 완성을 다 했습니다. 어깨 줄였고요. 아품 줄였고, 상동 줄였고요. 어깨선 스테이치를 한쪽으로 놔두면 깨끗합니다. 전혀, 붙인 자국은 전혀 안 나고요. 지금 보니까. 애는구부러졌는데 가죽이 안에서 땡겨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잡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잡아서 땡기는데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생보기로고딱 찍혀있습니다. 뒤에는 전혀 손안 댔고요. 손만 줄였으니까요. 여기는 5cm, 4cm, 3cm 이렇게 줄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6cm가, 10cm가 줄어든 것 같아요. 괜찮으죠요 아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양가죽인데. 부드러워서 다른 일할 때는 주의할 점은요, 이 암홀이나 몸판을 박을 때는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아야 됩니다. 그냥 박으면 쭉쭉 늘어나가지고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아 놓더라도 이게 안 잡혀요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게끔 암모테이프를 한쪽에 쭉 붙이고 붙여가지고 같이 구멍이 춰서쫙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는 스테치를 빼줬고요 스테치가 양쪽을 갈랐을 때 너무 두꺼우니까 이 시접이 있으한쪽은 모으면 너무 두껍잖아요 이식이 못 지나가요 두꺼워서 그래서 양쪽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접을 이쪽으로 해서 떼냈고요 바로 한것 같죠? 다음에 또 다른 다음 작업이 또 오면은 새로운 작업이 오면은 또 찍어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